이그 사람 개인차가 있나 봐. 예. 개인차가 있나 봐.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걸 잘하는 사람이 또딴 것도 못해요. 예. 그래서 참, 실은 공평하다. 첫 번째 휴대용법 의무예요. 의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의무. 해석으로 연결해야 된다. 모든 업법 구문, 모든 엇법 구문은 해석으로 연결해야 돼요. 동창력은 해석이야. 멍하야 한다. 이게 아주 예쁘게 나와줘야 돼요. 멍하야 한다. 자,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 노인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라고 할때우리 어떻게 쓰냐면, The Young. 덧불로 어, 세행사가 복스부통회서가 돼서 젊은이들은 슈 뭐해야 된다고요? Respect해야 됩니다. 이런데요 Respect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 대신에 어, Look up to 같은 거써도 상관없어. 뭐 이러다 보는 거니까 Look up to. Respect해야 됩니다. 누구를? The old 노인들의 네. old people이죠. 누구 어. 니 네. 슈데 자, 두 번째 음. 자두 번째로 내가 나온 이건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1 번은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뭘까요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의 슈데우 P P 가 있다. 슈 페피피 나온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 나오면 과거 사실에 대한 후에 유감 표현이라 해서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이뜻이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자, 팩트 체크합시다. 했는데 점점점이거든요. 점점점이야. 했다 안 했다 야 이거. 이 점점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했다 야안 했다 안 했다 못 했다.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어디가 붙접시켜야 안했다, 안했다. 아, 뭐가 했어야만 했는데.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 유감, 표현 이렇게. 너좀더 일찍 일어났어야만 했는데. 여기야. You should have 까라버리. 이분 되죠? 까 아, 네가 좀만 더 어리를. 어리를 어이야.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났으면 일찍 일어어야만 했는데. 아 그러지 못했어. 그래서 너는 첫 차를 놓쳤어. 이런 거지. 주제고 피가 나왔다. 멈했어야만 했는데 하지 못했다라는 현이 응. 그렇죠. 다음에 자 역시 다시 또 중요도로 넘어갑니다 명령 주장 제안 요구 동사 다음에 대절수계 시도예요 이런 거는 가장 꼭 현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명칭은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여기 뭐가 나오냐면 명령 명령 주장 제안 요구 동사가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명주제 요구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뭐뭐 뭐, 결정 결심, 많아요 추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충고, 뭐 이런 거, 어드바이즈. 이런 동사들 이나올수 있어요. 대충 보면 이런 동사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명령하다, 커맨드. 오드. 주장하다, 인시스트. 지향하다면 서지스트. 요구하다, 디맨드 같은. 결정하다가 뭐 있어요? 디터미. 결심하다가 뭐 있어요? 결심인데요? 결심. 이거 디사이드. 추천하다 recommend, 충고하다 advise 와 같은 요 동사가 핵심이야. 요런 동사가 나와주신다. 그리고 대절. 자 그래서 요게 1번. 두 가지 주권을 충족시켜야 돼요. 대절 속에 다시 주어 또 나올 거고요. 여기에 바로 방위의 의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슈드가 생략됩니다. 슈즈가 생략되면 바로 원형이 나와서 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쉬인데 여기에 메이크가 나와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뭐가 된다? 두 번째 조건이다.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 당이 마땅히 뭐, 뭐 의무 두 가지 뜻.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 뭐, 해야 한다고. 뭐뭐 해야 한다고, 이게 돼. 뭐뭐 해야 한다고. 이은 자, many witness insisted. 많은 목격자들이 주장했습니다. The, the accident. 그 사고는 제사호는 Take place. On the crosswalk.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틀려요. 자, 수능 예고를 들었습니다. 행단보도에서 발생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헐. 이슈가 생략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생략됐다는 얘기잖아, 지금. 첫번째를 맞아요. 자, 명령 주장 제한 요구 노동 사하고는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당의 의무냐. 아, 그사람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해야 된다. 이런 일이 어디있어 이런 일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면 뭐야 그래? 손 들고 시로도 건너가는 사람들 다. 그죠? 창세, 째째 하는 애들 다 몰살시킨다는 얘기잖아, 결국. 말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는, 자, 우리는 이렇게 판단했지만,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이 부분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여기 뭐냐면 목격자가 주어왔으니까 목격자는 이미 뭐한 거야 주장한 거보다 먼저 본사람들이죠 본사람들이기 때문에 얘들가 이쪽이 이짝이 짝으로 말자고 이, 이 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 짝이 이렇게 바뀌어야죠. 어떻게 바뀌어? 대구하고 하나요. 에디테이크 플레이스백. 스테이크 플레이스는 해프랜 뜻이야. 일어나서 발생하네. 그쵸? 그럼 봐봐. 주장했던 거. 많은 목격자들이, 수많은 목격자들이 주장했던 건 나. 사고와 행동으에서 일어났던 게 먼저인 거지. 그치? 그래서 내고 어? 알겠니? 이거 조심해야 되는, 어,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되그 다음에 이제 뭐 이성적 판단의 형상 아니면 감성적 판단의 형동사 나왔을 때 뒤에 슈드가 오고 안 오고 또는 왔어도 해석 하나 하고 안 하고.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거세 개만 여러분들 멋대로 기억하는데 멋대로. 알겠지? 6세계는 근데 나는 중요도를 이걸로 본 거고요. 이거빈도수죠 가장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중요도면에서 이게 1순위. 그 다음에 요게 2순위.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요세 개만.